제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뭐든지 원샷해버이는 남자 원샷맨입니다. 저! 오늘 마실 음료수는 코불호 음료라 불리는 호레누가라코호이 마셔볼건데요. 구독자분이 요청해 주신 아이디어네요. 이릉희님 감사합니다. 1995년 출시돼서 지금까지도 매니아들 사이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탄산처럼 자극적이지 않고 또 주스처럼 밋밋하지 않아서 마치 찜질방용 음료수도 알고 있는데요. 꾸준하게 손해눈 매니아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불싹 추출물로 마치 살 속에 와 있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편안한 감정을. 느낀다고 손에는 매니아들이 그런다 다네 손에는 매니아들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특이한 맛과 향 덕분에 고정 팬들이 있어서 지금도 활발히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까지만 해도 콜잎을원료도 했고 워낙 생소한 음료라 금방 단종될이란 예상도 했었는데요. 뜻밖에도 예상이 빗나가고 지금까지 나오고 있고 연 매출 100억 원을 기록하는 효자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네요. 1982년 최초의 보리 탄산 음료 멜콜이 탄생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것을 먹어야 한다는 신토보리 원칙과 소비자의 건강과 농민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데요 이 완벽한 계획에 한 가지 빠진 점이 있다면 바로 맛! 세상 본적 없는 맛이 났다고 하는데요 맥콜이 야심차게 내세운 슬로건은 고향의 맛! 하지만 출시 첫해의 판매액은 20억 원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제품을 슬로건을 따라간다고 정말 진짜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듯한 맛이 났다고 합니다. 에코는 1987년 조용필을 광고 모델로 삼은 후 1987년에는 9 0 0억 1988년에는 1400억이라는 대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신장이 바스바울 군대 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는데요 그럼 호불호 음료라 불리는 소의 눈과 메코를 원샷 해보겠습니다 Bye. <laughs> 와 정말 답이 없네요 오늘 맛의 점수는 5점 만점에 1점이에요 정말 소의 눈이 다한 음료수 조합인 것 같은데요 입에 들어가자마자 민트를 한 만큼 삼킨 것 같은 시원한 느낌이 들었고 삼키자마자 씁쓸하고 떨고 막 그냥 아 탄산까지 들어가 있어서 고문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맛의 농도는 메콘이 더 진할지 몰라도, 메콘의 약한 탄산만 느껴질 뿐, 달달한 맛은 요만큼 느껴졌고, 요만큼, 진짜 요만큼, 씁쓸한 맛이 다 했어요. 그냥 이거 완전 환장한 거네요. 정말로 호불호 극강 조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 해버리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 착!